주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는 침례였습니다.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. 번제단의 희생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.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.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주 예수님께서는 불로 태워지시는 불의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. 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며 쏟으신 피로 우리도 침례를 받습니다.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하여 거룩케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는 주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는 피의 침례를 받습니다. 베드로가 가로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. 예수께서 대답하시되,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.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. 예수께서 가라사대,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. 온몸이 깨끗하니라. 네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. 주 예수님의 피로 침례를 받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의 침례곧 물의 침례를 받게 됩니다.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.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.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.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.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야 돼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 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할례로 상징되었었던 침례의 실체는 곧 육정몸을 벗는 것입니다.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. 주 예수님께서 번제단에서 쏟으신 피로 정결하게 된 자가 물두멍의 물로 죄를 씻으며 정결을 유지합니다. 이것이 육정몸을 벗는 침례입니다. 주 예수님의 피로 목욕하고 말씀으로 발을 씻어 정결하게 되면 비로소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. 6월절 양의 피로 목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침례로 발을 씻고 세상 애국에서 탈출합니다.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주 예수님의 피로 침례받은 자만 유리바다의 침례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. 유리바다를 통과하면 비로소 보좌가 있는 실제 성소입니다.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종 모세의 노래, 어린양의 노래를 불러가로 돼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. 만국의 왕이시여.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. 우리를 피로 씻으시기 위하여 주의 예수님께서는 번제단 십자가에서 불의 침례를 받으셔야 만 하셨습니다. 불의 침례는 곧 죄로 인해 아버지께 버림받는 침례입니다. 주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. 이웃을 짓밟기를 그치려 하지 않는 범죄자는 자신이 죄로 인해 아버지께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. 제 구시지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범죄자 역시 불의 침류를 받게 될 것입니다. 불못에 타들어가며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.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. 침례로 자신이 죄를 씻어 자신이 죄와 분리되면 그 죄만 불못에 태워질 것입니다. 그러나 죄와 분리되기를 거절하면 자신이 죄와 함께 불못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. 창조주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.